요가볼 아닌가? 저기서 소리가 났죠? 던졌어. 오! 맞는 소리 났다. 오! 호. 글로 왔어. 야, 뭐야? 드론도 보내봅니다. 오! 오! 밀어보내는데요? 몸에 맞고? 자, 불을 켭니다. 오, 소리네. 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베이즈 2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역대급 신규 보스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버격이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레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바로 미블러와의 결투 후에 그 공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이블러는 이미 쓰러지고 이제 코치 피클즈가 살아 남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이 잔해 속에서 코치 피클즈 의 코가 보이죠. 자, 눈을 뜨고 있는 코치 피클즈. 역시나 코가 꿈틀거리면서 다행히 살아 남았죠. 야.. 근데 악역들은 다 죽고 이제 선한 아군들이 살아남는게 약간 보기 좋아요 스토리상 자 이제 페이즈2로 걸어 나갑니다 심대가쑥 떨어지고 근데 이게 코치피클즈 걸을 때좀 귀엽지 않아요? <웃음> 뭔가 아장아장 걷는 것같아 리듬타면서 자 이제 문을 열면 이제 나옵니다 자 가라고 하죠 자 이제부터 페이즈2 본편 시작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자 역시나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렇게 떨어진 엘리베이터 그럼면서 지하로 떨어집니다 사실 지하로 떨어지는게 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자연스럽죠 자 이상한 곳으로 도착한 주인공. 자, 오, 저 친구 이름이 미스 루나라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다른 버전이 많아요. 여기 보이죠? 자, 발레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 발레할 때저 나무 막대기 짚고 이렇게 발막 유연성 있게 막 체조하고 그러지 않나? 저 굉장히 많은 뭐 약간 요가 용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오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무서워 어 이번 면좀 무서운데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어두워지고 요가볼 아닌가? 저기서 소리가 났죠? 던졌어 오! 맞는 소리 났다 오! 호. 글로 왔어 야 뭐야? 드론도 보내봅니다 오! 오! 밀어 보내는데요? 몸에 맞고 자 불을 킵니다 오 소리네 오 뭐야 에이? 저기 뭐예요오 징그러워 아 약간 이번 보스가 좀 발레 있는걸로 봐서 좀 발레 선생님 같아요 뭐 다리도 보니까 좀 유연한 것 같죠 오 징그러워 뭔가 좀 섬뜩하지 않아요 어 이번 편은 좀 어른용 같은데? 오좀 징그럽습니다. 아까 본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글자가 적혀있죠? 자 어떤 단서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Wash your face every morning and be pretty like me. t t y 일것 같아요 뭔가. 얼굴을 매일 아침마다 씻으면 나처럼 예뻐질 거야 라고 하네요. 어, 개인적으로 예쁘진 않습니다. 자... 발레를 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아 이번 편은 약간 전편, 전, 전 페이즈 1때는 약간 운동부 애들 관련 얘기였다면 이 편은 약간 발레, 뭐 미용에 관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추측입니다 와 과연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일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이게 바로 남남 리나를 피해서 자 퀴즈를 다 풀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런 공중 다리에서도 빠르게 점프를 하면서 도망가는 주인공인데요. 저기 문 보이시나요? 저쪽에 있는 문이 남남과 남남 리나의 문인 걸로 봐서 이 남남 커플을 빨리 피해 도망가야 하는 내용인가 봅니다. 자 점프를 잘하는 주인공. 이야. 오 뒤에 남납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 남납 그 디자인이 쫓아오는 디자인 있잖아요 벽에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막 귀여우는게 너무 기괴한 것 같아 실제로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점프를 잘하고 있습니다 으저 봐봐 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미를 모티브로 한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미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와 맞다맞아 맞아. 여기서 마지막에 스팅어플린이 트롤 짓을 했습니다 오! 이어나래 반반이야 반반 설명할 시간이 없대요 오! 허!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고? 오 뭐야 우와 야 뭐야 우와 반반이 주인공을 데려왔고 새로운 사이클롭스라는 몬스터가 있네요 오 뭐야 일단 미션은 뭐 깨야 한다고 합니다. 오, 불을 켰다. 오, 도망가래. 기다리지 말래요. 오, 쪼, 뭔가 쫓아오나 보다. 저, 오, 뭐야? 야, 뭐야, 저게? 야, 반반을 그냥 납치해갔습니다. 굉장히 센 몬스터인 것 같아요. 우와. 야, 이번 몬스터. 우와. 야, 너무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데요? 우와, 반반 그냥 납치해갔습니다. 반반도 만만치 않은 캐릭터인데 이야, 그냥 잡혀가 버리는 반반 약간 이분의 영상은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납치되었고 어디로 납치되었는지에 관해서 약간 스토리가 좀 풀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바로 다음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세 번째 영상은 럽스페이스님의 영상인데 일단은 슬로우셀린이 저 샤크클리아한테 잡아먹히면 영상이 끝났었죠?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그 샌즈가 나왔던 영상인데 일단 셀린도 저 샤크클리가 이 세계관에서는 엄청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셀린도 잡아먹고 다른 괴물들도 뭐 캡틴 피들스도 잡아먹히고 그랬습니다 자 감옥 안에 오반말리나 까지 얼마나 센거야 셀린도 있고 야저남남 아니에요 야 포드스터 까지 다 잡혔어 남납도 쓰러져있고 저심지 반반이야? 와.. 오필라버드 까지? 이 거의 뭐 역대급 최강 보스인데요 제가? 여, 도망가는게 너무 느리다 여, 야오 스팅어 플린! 오 뭐야 아, 뭐야 바로 점프스케어예요? 어디론가 잡혀갔습니다 일어나는 주인공 여기는 어디죠? 오, 오 양쪽에 눈부신 오 뭐야 오에왕 이게 뭐야 이거 뭐 다른 세계관인데? 센제 아니에요 진짜? 야 뭐야 이게 하마 같이 생겼는데? 일단 피글스토랑 하마가 합쳐졌습니다. 야 이거 뭐 팬메이드 팬메이드. <웃음> 야 이게 뭐야 뭔가를 내어주는데요 어, 보석을 줍니다 아 이거 너무 다른 게임 같아 오 샤크클리가 보좌관 아스팅어플링과 샤크클리가 보좌관이었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걸로 봐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재밌긴 한데 너무 다른 게임입니다. 자,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봤고요. 와,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